입에 묻었어! 제렁! <웃음> 제렁! 간식 줄게! 일로와, 손! 제렁! 간식 줄게! 간식 줄게, 간식 어딨지? 그러니까 이게 재롱이 똥복이 <웃음> 너무 예쁘다! 재롱이 감상하고 있어. 그러게. 자, 너 좋아? 바람이 부는 거 좋아하잖아. 그리고 플러스 재롱이는 실제로 시력이 좋아. <웃음> 재롱의 약간 시각을 활용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드라! 바람이 불어 떨어졌지 오, 웬일이야 여기 진짜 약간 동화 같아 그러게 이벚꽃 날리는 게대박이다 나는 그고이 천에 이, 이 벚꽃잎이 있는 게 너무 예뻐 나 이런 거 처음 봤어? 너무 예뻐 코에 뭐가 붙은지 몰라 아 미치겠다 미치겠다 어떡하냐 여기 지금 이런 거 냄새 맡다가 붙은 거야 재롱아 너 그거 붙이고 집에까지 가겠다 너무 웃겨, 진짜. 너무 웃겨, 진짜. 아, 너무 귀여워서 떼주기가 싫어. 사인 찍어야지. 입술로 내려왔어요. <웃음> 미치겠어. <웃음> <웃음> 재롱아, 너, 너 보고 왜 웃는지도 모르지? <웃음> 아무튼 기분 좋은가 봐입술를 자꾸 뭐가 붙어? 짜줄게 <목소리> 이거였어 어, 어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어, 미 어구 미안 미안 재롱아 <목을> 물 줄게. 왜 목이 말라요? 목이 마른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아. 여 안에 있는 걸안 먹겠대. 왜안 먹죠? 냄새 나나 봐. 이거 사료 담았던 통이긴 하거든. 슬... 씻긴, 슬... 씻긴 씻었는데. 그럼 끝나 여기 손에 따대가 이걸 먹어봐. 이돗자리에 약간 안하게 약간 할수 있겠어? 재롱아 이렇게 해서 자물 마셔. 자 따르다. 어디다 <목을> 따르기? 저저물모 응. 모. 야, 집... 얘, 얘물 가리는 것 봐. 물, 물가. <웃음> <물> 재롱아, <웃음> 다 똑같은 물이야. <웃음> 냄새. 너가 봐봐. 좋아하는 사료 담았던 통이야. 그것도 씻고 왔어. 뭐 냄새가 얼마나 그리 심하게 난다. 물을 또 가려. 재롱아, 이렇게, 자. 재롱 일러봐. 우와, 물 있다. 우와. 쫄, 쫄, 쫄. 우와, 쫄, 쫄, 쫄. 빨리 삼다수 사와. <웃음> 삼다수. <웃음> 야, 씨발. 어, 빨리 해봤어. 산다 수사와 여기 물 파는 데가 없단 말이야 먹는 샘물 <웃음> 아리수? 아리수? 아리수 어디 있지? <웃음> 요즘 없지 잘 여기 수도파가 없고아 백제룽 장난 아니네 울거리네너 <웃음> 나랑 닮았다 나도 울 가리잖아 <웃음> <웃음> 쌍으로 진짜 우리는 닮았다 윗물이 맑아요 아랫물이 맑아요 단다수가 <웃음> <웃음> 제일 맛있지 나는 그게 맛있어 이름은 몰라 근데 예전에 저기 어디 매장에서 준 물이 있는데 그거 참 맛있던데 그 처음으로 아 물이 맛있는 물이 있구 그, 깨달은 물이 그 있는데 그 자주색이랑 청록색이랑 이렇게 커버 응. 이런거 뭐 약간 그랬던거 그냥 그 어디 저기 냐 비싼데 가면 주는 물? 부찌 매장에서 줬어 아. 그거 <웃음> 나그 물이 내 인생물이야 굳이 물이어서 그런 가 아니고? 목넘김이 다르더라니까? 와 부드럽다고 이게 근데 언니는 부드럽더라고 어, 그게 그냥 좋을 뿐이지 다른 걸못 먹는 건 아니잖아 근데 난 그치? 다른 건못 먹겠어 난다 마셔 특히 애비양은 못 먹겠어 야나도렇지치 재롱 야 그런 말 하지마 애가 들어 듣고 배우잖아 애가 듣고 배우서 지금 그거야 근데 거 우리 애기 아니야. 어떻게 지금 산다서 언니 빨리 사와 아니 어디 가서 정... 우리 네, 재롱이 꽃게예요. 꽃게, 꽃게. 아 예쁘다. 알아본 것 같아. 귀가 쫑긋해요. 어 코가 코가, 코가 쫑쫑쫑 하고 있어. 어 뭐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. 뭐가지? 어, 어. 아니 어? 내또봐내또 어? 봐. 냅둬 봐. <웃음> 백지로 너무 웃겨 <웃음> 아니요! 알발라아 <웃음> 아, 너무 웃겨 사, 어떻게 알아봤지? 어떻게 알아봤지? 그러니까? 또 다르고 마스크도 쓰고 어. 있는데 어떻게 어. 알아봤지? 꼬리봐 꼬리 사람 방향도 이쪽으로 불어서 냄새를 맡고 본 것도 아니야 꼬리봐 꼬리 역시 시각으로 본 거야 그러니까 얘가 꼬리. 지금 눈으로 애지가 난 사람보다 시각이 더 좋아 시력이 더 좋아 시력이 <웃음> 아 좋아 아 좋아 <웃음> 아좋 <좋아. 웃음> 아, <목소리> 쟤루아개꼬리만니 <아유, 얘> <목소리> <목소리>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저물 마셔, 물왜 우리 애기가 찬물을 안 먹어 네, 애 키우기 어, 뭐, 힘들다 너 아까 안하달라 하면 또 내려달래 사료 냄새나는 물안 마셔 산다수 좋아한다 해서 좋아하는 산다수 사줬더니 또 찬물이라고 안 마셔 못지라고 어. 뭐 <목소리> 혼자 외쳐라 오늘 조사하면 시력 2.0에 2.0이거든요 <웃음> 네이크로바 찾아줬어 아 여기 나오면 은 너무 많이 알아봐 그러게 부끄럽다 아 화장 좀 하고 나올걸 <웃음> 아, 진짜 창피하다 창피다왜 저러고 있냐 왜 <저러는 거야>? <웃음> <웃음> 새로아왜 저러... 저러고 있을까, 다들? 우리 새로이의 뒷머리 그이 감자튀김 너무 감치가 가지고 보컬이죠